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.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.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예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. 공구브라더스입니다. 드디어, 예, 드디어, 이제, 저희 공구브라더스 채널이 구독자가 만 명이 됐습니다. 만 명. 아, 예.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정말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희 영상 봐주시고, 관심 가져주시고, 예,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, 이거는 이제, 드릴인 줄 아셨을 텐데 제가 아직 드릴은 드릴 형편이 못 되고요. 이과장이 어, 구독자 3,000명 이벤트 했을 때 어, 시청자분들께 드릴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드릴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. 이제 진짜 이렇게 만명이 돼서 어, 드릴 케이스가 아닌 드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과장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영상 관심 가져 주시고 어,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. 어 이제 당첨자 발표일은 2월 말, 2월 마지막 날이 과장이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택배 발송은 어, 3월 첫째 주에 일괄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. 어, 앞으로도 제 영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어, 사랑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